한국시간 3월 12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바이두 홍콩 상장일이 확정이 됐어요 3월 23일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3월 상장이 확정이 됐네요 맨 처음 얘기했던 거는 스토리 다시 정리해 보자면 맨 처음 바이두 얘기했던 거는 늦어도 6월이었는데 제 예상에는 아니다 4월 안에는 상장을 할 거다 지금 뭐 홍콩 시장을 아시아의 나스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홍콩 빨리 상장을 시킬 거다 4월이다 늦어도 그러고서는 최근 동영상 찍었을 때 아니다 지금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3월 안에 상장을 마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3월 23일 확정이 됐어요 공모금액은 36억불 US달러로 지난 동영상 얘기한 것처럼 화이쇼 보다는 조금 작아요 화이쇼가한 48억불 정도 되거든요 USD로 그거보다는좀 작죠 그렇죠 근데 밑에 내용을 제가 먼저 봤는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뭐냐면 은 수요가 있을 경우에 여기 있네요 1400 1400 맞죠? 14밀리언이니까 1400 만주 추가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옵션이 있는 상태예요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예정된 공모금액 36억불 보다는 만약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태네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공모금액 공모금액이 얼마냐 상장 금액 홍콩달러로 255달러 이게 8대1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8대1 액면 분할 금액인데 usd를 보면은 3월 11일 자, 3월 11일 자, 미국 시장 종가에서 12%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거를 8대1로 나눈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12% 프리미엄.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3월 11일 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12%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붙인 가격에서 8대1로 나눈 금액이 295달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추정을 해보자면은, 3월 11일, 바이도 미국장 기준으로 종가금액이 272달러에요. 여기서 12%, 12% 프리미엄을 붙였어요. 이거를 왜 붙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한국시간으로 3월 12일 미국장 시작하기 전인데, 장전이에요, 지금. 이거를 붙여서 12달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얼마야, 이게, 도대체? 272 곱하기 1.12 304불이에요 304불 미국 그 US달러 기준으로 홍콩 상장 공모금액이 시초가가 304불이에요 근데 지금 3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272불인데? 그러면 <웃음> 그러면 지금 이 바이도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 저는 좀 들거든요 이 주의사항은 있어요 주의사항 핵심내용 요것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 홍콩달러 295달러 미국 기준으로 US달러 11월 어, 3월 11일 종가에서 12% 프리미엄 붙인 가격은 맥시멈 가격. 맥시멈 가격 이 이상으로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거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맥시멈 가격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거나 여기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으로 상장을 하거나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대로 최대로 공모할 수 있는 가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비딩이 들어가겠죠. 기관들이 비딩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비딩이 맥시멈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 그다음부터는 상상해 볼게요. <웃음> 비딩이 얼마나 지금 가격이 이루어지는지 상장 전까지 그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 정보들을 얻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혹시 정보가 내,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전달해 볼게요. 얘기까지는 한번 해 봐야겠네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거 공모주 청약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사상 최대다. 60억이 60조. 60조라고 하나요? 60조가 몰렸다 막 이러면서 뭐 카카오 게임즈보다 높다. 뭐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장 전에, 상장 전에 장 외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대충 한 11만원? 10만원에서 11만원? 뭐한이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근데 상장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정했어요. 뭐 6만 얼마예요 하여튼 6만 얼마에요. 그러면은 장 외에서 10만원, 11만원에 거래하고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하자마자 4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은 상장 첫날에 뻥튀기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뻥튀기 되는 가격.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쿠팡이 상장하는 날한 40% 정도 상장하는 날 40% 정도가 뻥튀기가 됐어요. 이거를 감안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10만원, 11만원. 맞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4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까지 계산을 잘 해본 다음에 12% 지금 프리미엄 붙여서 맥시멈 가격이 설정된 거 바이두 가격, 홍콩 공모 가격, 그거까지 잘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 홍콩에 상장되면 첫 거래일에 뻥튀기가 될 건지 그거까지 예상을 해야 돼요. 그거까지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콰이쇼우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콰이쇼우는 상장 첫날에 3배가 뻥튀기가 됐어요. 3배가, 3배가. 수익률이 첫날에 300%예요.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중국 그 홍콩도 그렇고 IPO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어요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나스닥이랑 뭐 홍콩 항생테크랑 다 급락을 해서 지금 IPO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 상태라 300% 이 정도까지 뻥튀기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홍콩 시장 IPO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사를 잘 검색을 해본 다음에 정보를 추려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